그리고 거꾸로 대소동이 하 오늘 방송 되잖아요? 내일이요 내일, 아 내일 방송 되죠 <웃음> 거꾸로 대소동 저희 졸탄이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훈련을 코너는 아 했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의 어,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 저희가 좀만 잡았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졸탄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꾸로 대소동 화이팅이재영 씨입니다 대한그에서또 토요일이니까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3시 공연이 끝나고 이제 6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야죠 역시나 항상 공연 끝나고는 배가 고파요 지금 공연장에 중국 요리를 시켰대요 제가 좋아하는 제육덮밥입니다 맛있겠죠? 밥 먹으러 가죠 랏스 고! 공연 애들은 바다 오다 그래서 팩트는 한두개얻어어요 빅맥 그게 빅맥 제육덮밥 댓글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리 빨리 빨리 빨어 빨리 빨리 자 빨래를 다 해봤습니다. 빨래를 어 집에 우리 집엔 드럼 세탁기 없는데 여기 드럼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아, 자. 빨래 훔쳐 간다는 사람이 있던데? 허 빨래. 를왜 빨래? 이런. <웃음> 갑작스레 시바이가 들어와서 아, 네, 갑자기 좀. 또 시바이를 아, 받아봤습니다. 아, 자 근데 그래, 맛도 어땠나요? 어, 빨래 이거 진우이가 버린 거예요. 진우이가 버리려는 옷을 제가 다시 주워서 제가 제 코너에서 입겠다고 빠른 겁니다. 제가, 입으려고. <웃음> 제가 버리면 지미가 다시 있는데요. 흰 바지, 야 이건 빠르 빠르도안 지워지네. 뭐냐면 참 있으면 사람 버릴 수도 있겠구요. 놀랍습니다. 이건 잘 떨어지긴 했는데, 상한 옷은 안 됐네. 진이가 버린 건데, 그 공파를 쓰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쓰려고 해봤더니 안 지워지네. 이건 버려야겠네요. 버려야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욱 씨. 아 예. 아 어,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웃음>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죠? 네, <웃음> <나>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네. 정진욱 TV는 요즘 어떤가요? <웃음> 아, 예, 요즘 뭐, 예. <웃음>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웃음> 네. 자, 오늘 졸탄 쇼 공연을 또 3시 어서 조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잘 됐고요. 어. <웃음> 아니 왜 웃어? 3시 <웃음> 공연은 뭐, 좋고 잘했어요, 뭐가 잘됐어요? 뭐가? 여섯 시 공연 때도. 많은 분들이 네, 어, 예, 기고거마저희가 <웃음> 있어! 절반 찼습니다. 네, 예. 예, 절반 예. 되겠어. 그래도 3시에는꽉 찼으니까 예 좋았고요. 자 아무튼 저희 졸탄쇼 많이 좀어더 사랑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주시고 저희 그리고 거꾸로 대소동이 하, 오늘 방송 되잖아요? 에일이요 내일? 아 내일 방송 되죠. <웃음> 거꾸로 대소동, 저희 졸탄이 2년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훈련한 코너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저희의, 어, 냄새를 좀 맡을 수 있게, 저희가 좀잡았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졸타 주사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꾸로, 대소동, 화이팅! 이재용 씨입니다. <웃음> <웃음> 야, 야. 아요에다가이 어? 연기회, 아, 그 연기회. 네. 어, 자, 오늘 졸탄 쇼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준비합니다. 공연장 앞에서 뭐 마무리 회의를 하고 어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 화이팅 해야죠. 오늘 밤은 시원하고 좋네요. 가서 맥주 한잔 먹고 자야겠습니다. 자, 열심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나잇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